요소와 2장 1절에서부터 14절 특별히 기생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술집 여자입니다 이 기생 나합이 성경에 등장을 했습니다 여리고에서 그야말로 가장 크게 술집을 하는 기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낙은 애들이 밥을 먹고 또는 그 주막에서 잠을 자고 또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 기생나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오늘 여호수와2장에는 전부 1절에서부터 끝까지 기생나합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생은 천한자여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고 기생은 그야말로 술을 팔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는 아주 천하게 여김을 받았던 여인인데 어떻게 성경의 기록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이제 시댐이라고 하는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정탐꾼두 사람 아주 날렵하고 그래도 똑똑한 사람 두 사람을 선별해서 야 우리가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저 여리고성을 지나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저 땅을 한번 너희들이 영탐하고 와라 한번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형편이 어떤지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주 똑똑한 사람 둘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고만 꼬리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잡혔냐 하면 기생집으로 들어가는데 수상한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리고 왕에게 가서 고하니까 여리고 왕은 즉시 명을 내려서 군사들을 풀어서 그러면 그정탐꾼들을 잡아와라. 그렇습니다 기생나합은 큰일 났습니다. 그들을 숨기거나 보호해주면 그 집은 그야말로 폭삭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한 판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 왕에게 보호해서 내가 상을 받느냐 내가 여리고에서 명성 있는 여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들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내가 여리고에서 버림을 받느냐 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남자들을 이 정탐꾼들을 보호해주는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보호해줘야 되겠다 얼마든지 지금 들어온 군사들에게 지금 우리 집에 정탐꾼이 왔습니다 하는 왕이 상급을 안 내려주겠습니까 아마 땅도 좀 주고 좀 좋은 집도 주고 지금 이 집은 여류구성 그 꼭대기에 있는 집입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달동네 사람들이 못 사는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성 꼭대기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집은 좋은 집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보면 높은 지역에 세워졌기 때문에 다 밑에 내려 보일 정도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생납이라고 하는 여자가 정탐꾼이 왔으나 우리 집을 나갔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집을 방금 나갔습니다 정탐꾼이 왜 기생납을 나 집에 들어갔을까 하는 것은 성경에왜 들어갔는지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아마 그왜 들어갔는지는 하나님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열리고에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열리고에 특별히 기생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들어왔으니까 내 나라하고 군사들이 많을 때 정탐꾼이 저희 집에 들어왔으나 방금 나갔습니다. 아마 뒤따라가면 그 사람들을 추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놓고 군사들을 따들려 놓고 자기가 숨겨놓은 정탐굴 두 사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기생라합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데 거의 다섯 가지로 기생라합이 정리를 해줍니다 그 정리하는 말씀이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기생라합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네. 여러분 초롱성입니다 여리고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성을 높이 쌌기 때문에 어느 군데도 여리고성을 네, 청복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에서 지금 열리고로 돌아온다고 하는 왕이 촛불을 듣고 더 경계하고 군대는 저1만 군대로 늘려놓고 어떤 나라가 들어와도 여리고성은 철벽성이기 때문에 그 성을 정복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생나비라고 하는 여자가 하는 말이 모든 왕을 비롯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성은 저 이집트 애굽이 들어와도 안되고 아무리 사람 저 아멜릭이 들어와도 안되고 어떠한 민족이 들어와도 이 민족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왕과 백성들이 알고 있는데 기생납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땅은 너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굉장한 선포입니다 보통 선포가 아니죠 그게 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다. 점점점 시간이 가까울수록 점점점 이스라엘의 그림자가 여리고 성으로 다가올수록 여리고 사람들은 아무리 성벽이 강하고 신0만 군대를 준비하고 있어도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랬어요.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감담이 녹았다. 우리의 이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행오는 일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을 함께 한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간다인도 같고 그러고이 땅을 반드시 너희들에게 주고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면서 기생나물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과 아무리 왕 시온과 옥을 정복하고 멸망시킨 것까지도 정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 정신을 잃었고 너희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렸고 너희 하나님은 위로 하늘의 하나님이여 땅에는 땅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바로 기생아합이 정탐꾼들에게 보고한 내용입이 정탐꾼들은 뜻밖의 내용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생나합집으로 가게 한 정탐꾼들의 발걸음은 그 기생나합집, 이 술집이요, 주막이요, 식당인 이 집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천한 사람, 귀한 사람, 여리고에서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 술집을 들락날락하면서 기생나합은 추서 들은 얘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종합했더니 기생나비 여호와는상천하지에 온천지간에 여호와 유행은 없다는 거예요 열의구성에 음. 많은 신들이 있고 열의구성에도 우상이 있고 열의구성에도 발을 섬겨서 하늘을 다스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곡식을 주는 많은 신이 있지만 상천하지의 하늘에서는 하나님밖에 없고 땅에서도 하나님밖에 없다 그의 여리고성은상천하지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리시고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생 라합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수와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하만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 적 내가 너희들에게 내 생명을 다하여서 너희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으니까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제와 내 가족을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구원해달라 그럽니다. 러 선대해달라. 내가 너희들에게 군사가 우리 집에 와서 너희들을 내놓으라 할때 내가 생명을 다하여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던죠 너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정복할 때에 나와 내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분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입니까 기생나합이 강자고 들어온 자들은 약자들입니다 지금 저들은 동편 시팀에서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때를 기다리고 있고 정탐꾼들이 돌아오면곧 이제 열구성을 정복하려고 하는 지금 준비하고 있고 강한 자는 누굽니까 기생나합이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기생나합은 자기의 모든 걸다 내려놓고 당신들이 이 성을 정복할 때이성에 들어올 때내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성은 견고하고 난공불락이고 여리고성은 아주 초롱성입니다 견고합니다. 비틈이 없습니다. 강한 성입니다. 요새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을 향하여 여우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우수아야 예 하나님 내가 이 여리고와 왕과 여리고 백성과 군사를 다너희 손에 주었다. 그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조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스라엘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것은 여리고성이 철벽성이요 난공불락이요 철흥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그 안에 신만 군대가 있고 그 안에 아무리 똑똑한 여리고성 백성이 있을지라도 여리고성을 망하고 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 할렐루야 여호수아 6장 2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왕과 여리고 백성을 다 너희 손에 맡겼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능력이 전능하심이 여호수아의 손에 있습니다. 여호 여호수아의 손에 다 맡겼다고 했어요. 여호와는 모든 군대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뒤바꿔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인생에게 참 행복과 기쁨을 주시고 만족과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분은 만군의 하나님 주시네요. 만군의 하나님 상천하지에 온 천지간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인생을 오직 행복하고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니까 내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다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와 영화를 누리고 명성을 얻고 높은 지위에 있고 권세가 있고 아무리 성공자라고 할지라도 내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출세, 성공,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세상에서 권세를 얻고 등에 업고 날아가는 참새도 떨어뜨린다고 할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고통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사의 모든 정치, 경제, 사업, 나라도 하나님 떠나면 뭐예요?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그것이 성경의 결론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아무리 자원이 쏟아지고요 아무리 거기에 많은 지혜, 지혜 있는 사람이 있고 역사를 보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떠나면 그 가정도 그 나라도 학교도 망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고 모든 역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기생 나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사에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든 항상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엔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위기가 올 적도 있고 몸이 아플 적도 있고 문제가 또는 낙심이 되거나 여러 가지로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어찌 인생사 크고 작은 일을 내가 다할수 있으면 그게 어찌 사람입니까? 사람은요. 다할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조금만 하는 거예요 조금만 그걸 가지고 교만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예, 곡비 풀릴 망아지 새끼 모양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예, 철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야곱도 20년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20년 캄캄한 인생끼를 살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2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빈 막대기 하나 들고 고향을 떠나갔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양떼를 몰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요셉도 인생사에 캄캄했습니다. 절벽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은 끝났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열한 별과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한다는 꿈을 주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감옥에서 내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확실합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13년 후에 바로의 예, 반지를 빼서 그에게 자기의 모든 권세를 다 줍니다 그야말로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요셉이가 황금마차를 타고 애굽을 시위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13년이라고 하는 세월 앞이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우란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군대도 그렇고 저블레셋에서 장소 골리앗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어린 소년 17살 된 소년이 그는 전쟁의 용장입니다. 한 번도 골리앗은진 적이 없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백전 100점 백성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아요. 저는 큰 자고 자기는 작은 자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많이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다윗이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 여러분 장수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눕힐 것이지. 하나님이 눕힐 거야. 그 어린 소년이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어린 소년이 던진 거는 그냥 던진 거에 불과하지, 골리앗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그걸 잘 모르더라고.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맞는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심장 마비를 오게 해서 그래서 골리앗이 죽는 거예요. 다윗도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엘리야도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이땅 위에는 누구나 다이러한 예,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위기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도 크고 작은 환란과 풍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 역사를 추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미국이 무슨 힘이 있다고요 미국이 뭐 뛰어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세계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미국만큼 그래도 이 힘과 미국만큼 대국이 되고 정치경제 사회 모든 것이 미국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나라로 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로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러한 위대한 힘을 여러분 저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에게 줘보서요막강대처럼 사용할 까니 지들 마음대로 그래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만큼 그래도 평화를 사랑하고 정직하고 그래도 하나님 뜻에 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역사의 축을 미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힘이 있는 거예요 미국이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면 미국도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결정권은 결러므로 누구께 있다? 인생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죽고 살고 흥하고 망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려주시고 도포주시고 해결해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우시니가 말씀하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로 지나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려니 이제 나는 여호와여 내 하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아멘, 아멘. 인생의 주권은요 기생나압이 사느냐 죽느냐 정당권이 사느냐 죽느냐 난공불락 초롱성 여리고성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여러분 백만 군대 아니 뭐 천만 군대가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 돌아라. 그 안에 천만 군대가 있던 철웅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여리고 성을 권고한 예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하, 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이 돌면 무너지는 겁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아멘.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웃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요, 지금... 예, 회사에서 300만원 준다고 해도 일할 사람이 없어요. 300만원이면 하루에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하루에 10만원이면 거의 여기 돈으로 100불이죠. 큰 돈이죠. 300만원 지금은 350, 400만원 준다고 해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야 자꾸 우리가 좀 이민자들을 받아야 되겠다. <웃음> 못사는 나라들 그런 나라에서 많은 에, 일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30대 중반된 사람이 튼튼한 직장 뭐 보너스도 한 400%씩 주고 아주 튼튼한 회사인데 너무 에, 복잡하고 힘드니까 서울을 떠나자 해가지고 30대 중반된 부부가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웃음> 지방으로 내려가서 야, 우리도 한번 편하게 지금은 고생이 돼도 하면 우리도 농사를 좀 짓고 그래가지고 기초를 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러 내려갔어요 한 젊은 사람이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시골 마을에 가니까 시베이커 땅을 줬습니다 야, 이거 그냥 땅은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농사나 있을 때까지 지으러 해가지고 1만 평을 줬어요 논하고 밭하고 그리고 살 집하고 다좋습니다 그래서 30대 중반된 이 남자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 시골 사람들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벼는 이렇게 하고 벼신은 이렇게 뿌려서 모를 내야 되고 모를 내고 이렇게 또 소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의 농구기에도 빌리고 드론도 해가지고 또 소독도 하고 예, 현대식으로 시골에 있는 그 노인네들하고는 좀 차별이 됐어요. 1년 내내 농사를 다지니까 이것저것 다 제하니까 예, 만평 시베 이코 농사를 졌는데 예, 1년에 천만 원이 남았어요. 천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이거 따져보니까 한 달에 한 80만 원번 거야. 예, 그게 되겠어요? 300만 원, 400만 원씩 주는 회사를 그만두고 시골에서 기농을 해로 내려왔는데 1년 농사를 접으니까 이것저것 다 재하니까 천만 원 남았어요. 그러니 이게 뭐될 일이 아니죠. 근데 어떤 청년은 예, 군대를 제대하고 제대 26살 먹은 이 청년은 예, 자기가 군대를 제대하고 뭘 할까 하다가 예, 초록 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7천만 원짜리 큰 덤프 트럭을 샀습니다. 전부 은행에서 융자받아서 샀어요. 1억 7천만 원이니까 예, 한 달에 3천만 원, 4천만 원을 일 예, 년을 갚아야 돼. 그래야 5년 안에 그 1억 7천만 원다 갚죠. 그이 사람도 이게 이제 나왔습니다. 예, 그, 그 사람도 제가 잘 봤어요. 아, 보니까 뭐이일저러 일하면 한 달에 예, 뭐운인비뭐또뭐이 고속도로 다니니까 고속도로 빼고, 뭐 보험 빼고, 뭐 융자 받은 거 빼고 다 하니까 예, 이 양반은 이 청년은 한 달에 한 300만 원 남습니다. 한 280만 원 정도 예, 한 달에 한 1,300만 원을 버는데 이것저것 다 보험비 빼고 차 융자 받은 거 빼고 하니까 예, 한 280만 원, 한 300만 원 남았어요. 또, 기능한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차이는 너무나 많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대신 뭐예요? 5년 후에는 착값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름 7천에 융자받은 착값이 1년에 3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 3천만 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젊은이가 한 사람은 기능을 하고 한 사람은 초록을 사가지고 짐꾼으로 일하는데 서울도 갔다가 뭐 동서남북, 강원도 저 예.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결과적으로 이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생존 세계입니다. 생존 세계 그런데도 회사에서 300만원, 350만원 줄 테니까 와서 일하라고 하는데도 지금도 회사는 문을 닫을 판입니다. 일할 사람.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젊문이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하이테크 좋은 잡, 사무실 잡, 전부 편한 잡으로 가다 가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멀리하고 멀리 가면 인생은 답이 없어요 해결할 실마리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로 자꾸 나가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는 것 기생라합의 마지막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의 형제를 오늘 12절에 보면 여호수와 2장 12절에 보면 당신들이 돌아올 때에 이 땅을 청복할 때에 나와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을 구하라고 할 때에 이창가의 붉은 줄을 다르라 그럽니다. 붉은 줄은 당신과 나와의 약속의 이 붉은 줄입니다.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줄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모든 사람들은 여리고성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지만 기생나업, 촌스러운 여자, 버림받은 여자 그야말로 여리고성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였는데 마지막 그가 본 것은 여리고성이 왕히 무너지고 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초계와 같이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에 천한 기생, 나아 아버지와 형제들은 다 구원 받았습니다. 아무리 천한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한 자여 실패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